십계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6문에서 148문에서 이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146문에서는 십계명이 무엇인가 묻고 147문에서는 십계명이 명하는 것 그리고 148문에서는 십계명이 그 많은 죄를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십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계명이 그 많은 죄 이제 명하는, 그, 것이 그 무엇인지, 이제, 차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문, 문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1 0명이 무엇입니까? 제1 0명은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10개명은 10개명 중 마지막 개명이죠. 1개명이 전체 개명의 처음이면서 다른 모든 개명의 기초가 된다고 했는데 10개명은 제일 마지막 개명이지만 역시 다른 모든 개명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전체 십계명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관련돼서는 이 십계명이 유일하잖아요. 전체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일계명에서 사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갖는 본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갖는 그런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본분에 속한 동시에 전체 계명의 기초가 되고 비슷하게 10계명은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갖는 의무에 속한 동시에 전체 개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웃음> 1계명은 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 내게 두지 말라 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웃음> 이게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데요. 타락한 세상에서 독선적인 것은 아주 부정적인 거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야 되는 것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고, 전부가 되는 거죠, 사실은. 비조물로서 창조주를 기억해서 즐거워하고, 그,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자명한 그런 책무가 되는 거죠. <웃음> 주님은 그냥, 그,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다 선제케 해 놓고 그걸 통해서 어,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또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주어진 거니까요 그 사랑을 구유해서 이제 그 그분이 목표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피조물의 영광입니다 음. 그 사랑을 하는 해서 그 공로로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이미 주신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또그 날마다 또 그것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게 자기 자랑이 될수 없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그 이, 이하 모든 내용들이 실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7, 48절에 7 4 보면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를 묵상하리이다. <웃음> 시인이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미 게이 이제 창조 속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계명을 행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태도로 행하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율법의 형식만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네, 사단은 그 <웃음> 그 권위와, 권리와 그 의무의 관계에 대해서 사단은 사랑을 빼놓고 이행하게 하죠. 권리와 의무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 그러면, 사랑이 빠진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전히 권리와 의무의 법적 관계로만 관계를 맺어지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그 사랑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그 사단이 하와를 꼬일 때에도 사랑이 없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누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 하와 입장에서 저 선화가 금령이 자기 권리인데 그게 못, 못, 누려지게 제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대해 섭섭한 관계가 돼. 그런 마음이 통하게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그, 그런, 그런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생각을 하니까 그, 거기다가 이제 밑밥을 사단이 던져준 거잖아요. 그렇다 하고 이제 덥성 물어버린 거죠. 이제 사랑이 이미, 이미 다 천지를 천하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인간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누리게 하신 것들을 그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금 금령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더 <웃음> 어, 그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더 확인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법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생각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법적 관계로 뭘 요구하면 이건 벌써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된 상태에서 법적 관계를 요구하면 아주 고상하게 되죠. 일반 법도 일반 법의 정신도. 사랑이에요. 법, 법 철학을 공부하면, 그 일반 법의 정신은 사랑으로 배웁니다. 상대적인 사랑이지만, 그, 그 법을 지킴으로써 이웃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법을 무법하게 안 지키면 이웃을 언제든지 해치는 존재가 되니까. 근데 그거를 내, 내 권리를 제한하고, 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걸로 생각하면 이건 내가 이제 언제든지 범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법을 지키는 이유도 그 일반 은총 속에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패한 속성은 그걸 안 누리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그것도 못하면서 특별 은혜를 누린다고 특별 법을 지킨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지 <웃음>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개명을 행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태도로 율법을 행하면 개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율법의 형식만 붙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 법을, 정신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게 법, 그 이제 아이들이 그 이제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법적인 걸로 접근을 하면 부모가 간섭하면 그거 싫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성인이 돼서 독립할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기를 왜 사랑해 어떻게 키워줬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어떻게 나아서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 권리, 법적 권리, 책임, 의무만 생각을 하면 자기 제한 받는 것만 기분 나쁜 거죠 <웃음> 그래서 아이들을 사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할 때도 우리가 그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누릴 수 없는 관계를 누린다. 그거를 아이들로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그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게 하는 것이 정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이제 내가 부모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말이야. 난 너를 해야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벌써 하나님 사랑은 어디로 다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웃음> 하나님의 법을 다 <웃음> 멸시하는 거죠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탐심이 없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간 앞문 뒷문 다 단속이 된 거예요. 제 일계명이 앞문이라고 그러면 뒷문도 다 이게 탐심으로 다 닫혀지는 거예요. 사실은 닫혀진다고 <웃음> 할 때는 그 이제 죄를 가로막는 차원에서 닫혀진다고 하고 열려진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측면에서 이웃과 소통하는 측면에서는 다 열려지는 겁니다. 닫을 걸안 닫으면 열릴 게안열리지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없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식계, 받을 때초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을 때 이미 애굽의 종로로 사는 상태에서 열지향을 또, 거, 저기, 통과하 하고, 또, 홍해에그 수장될 것을 해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구원된 뒤에도 그 신해산에 오기까지 만나도 받고 말이죠. 그 낮에는 구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왔잖아요. 그 토대에서 신해산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법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낸 요하로라 이렇게 그 서문에 나오고 개명을 줬기 때문에 그 절대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사랑을 그잘그 생각하지 못하고 네, 그거 내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만해서 곧 넘어져 버리자 그것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준행함에 있어서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가야지 진짜 그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마음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나는 잘 지키는데 저 인생은 왜 저렇게 못 지키나, 이제. 그리고 판단하고, 편론하고, 편마편마하고 폄하,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이웃사랑을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을, 이웃으로 바로 여기,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조금이라도 하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가 가진 걸로. 지식이나, 뭐, 물질이나, 뭐, 명예나, 뭐, 건강이나, 뭐, 그 등등의 것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계명은다 어디로 날아가는 내가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참여해서 그 영광과 덕을 함께 누릴,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고백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겸손해지잖아요. 음. 이 법을 법으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음. 자기를, 그, 사랑하고, 그, 자기를 높이는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도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특권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기네 권력을 유지, 권력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하였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도 자기 죄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그 계명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다를 떠는 사람, 아까 철로역정 얘기했는데 수다를 떠는 사람, 교활한 사람, 또 무지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것도 다 성경적인 자기 이유를 대요. 그러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자기 책임을 안 하면서 말로만 해버려. 그냥 꾸미기만 하고 자기 영광을 거두려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거 착취하고, 다른 사람 거 착취한다는 건 돈만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착취하고, 그 사람의 그그 그 사람이 스스로 고유하게 받아서 누려야 될 것까지 착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물론 이제 그 어린 아이 때나 아주 노인 때가 자기가 스스로 할수 없을 때에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정상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게으른 것도 자기 사랑, 무지한 것도 자기 사랑. 왜냐하면 자기 희생하기 싫으니까, 자기 희생하는 게 힘드니까. 그 결국 자기 사랑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철저히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자기 비춰본 거 살짝 비춰보고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만 열심히 비추는 게 아니라 <웃음> 탐심의 눈이 멀어 자기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부족만 크게 봅니다 <웃음> 그 사단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잖아요.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선을 행해요.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을 영해. 사단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돌아갈 걸 자기가 가로채버리니까 이게 아주 악, 악한 거죠. 굉장히 악한 거예요. <웃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도 정확해요, 다단이 정확해요. 보이는 대로 말하니까. 그런데 그, 아까, <웃음> 그, 그, 우리가 오전 10편 낭독에서 봤는데, 허물의 가려움을 받고, 아무 행암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그, 주의 그, 가려우심을 받고, 그, 그, 그, 그,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가릴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죠.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거 갖고 이제 지적질 하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는. 사단적 그런 그 행태를 그대로 하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용해요.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아무튼 그런까닭에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사도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옳습니다. 골로세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으면 의가 주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가 주입이 되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가 의라고 그냥 선언만 받. 여전히 결핍되고 연약하고 희미한 형상, 그 변질된 현상, 그,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늘 주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천하의 누구라도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아무리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도요, 그것에 걸맞는 행위와 덕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속이는 거라니까요. 속이는 거예요. <웃음> 그 자기 자기 사랑의 우상숭배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교원시에서 나온 그런 교활시 같이 다 알고 어, 이 교리적인 유익만 따먹고 자기 책임은 안는. 그 영광스러운 책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 친구들이 물욕하고 애금하고 구두쇠하고들하고만 친구라니까. 동창생들하고 늘 같이 다니. <웃음> <웃음> <웃음>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약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전부로 삼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태도로 필연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탐심을, 그,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앞문은 닫아놓고, 뒷문은 열어놓은 식이 되는 거예요. <웃음>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 그 주님이 본 백성들도 아끼지 않냐고 쳤어요. 원가지도. 원가지가 왜 쳐져 줬습니까? 개명의 본의를 따르지 않았고요. 개명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개명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자기 의의를 구한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잘라졌어요. 근데 이방인으로서 접부심을 받은 존재들은 더 하죠 사실은 온 가지일도 아끼지 않고 쳐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냥 공포에 질려서 주님의 그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거울이니까 거울로 보고 얼굴에 똥 묻힌 짓을 그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따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굴 보고 잘 정리하고 살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 현재의 이스라엘, 미, 미래의 이스라엘로. 이제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인데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일, 사,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냥 <웃음> 방만하게 살아가는 것 어, 허례 허례 허식을 취하고 살아가는 이 게으른 거 아니에요. 게으름이 허례시 이런 사람들도 다내 중도 탈락이에요. 사실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면요. 십계명이 제 일계명처럼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이웃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분명하게 어, 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이라는 표현에서 확인됩니다. 내 이웃이라는 표현이 세번 나오는데 내 이웃의, 이웃의 집, 이웃의 안에, 이웃의 소유. 마찬가지로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낙위라는 표현도 사실 이웃의 소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과 내용은 십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속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올해는제 9개명도 내 이웃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6개명, 7개명, 8개명은 그런 표현들이 없는 일반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음을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반면에 5개명은 개명을 행할 대상으로서 내 부모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은내 이웃을 계명 이행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표현들이 없는 일반적인 규칙들도 사실 이웃과 다 관련된 거죠. 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어도 부모만 아니라 어른들도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의리 문답은 손이 사람만 아니라 동년배나 또손 아래 사람에 대한 의무도 요구하죠. 우리가 그건 다 살펴봤습니다, 이미. 그처럼 내 이웃이라는 표현도 결국은 포괄적인 내용을 지닙니다. 근데 이웃은 나한테 격에 맞는 이웃이 아니고요. 모든 이웃이 다 이웃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그 인종차별의 예가 나옵니다. 신년제도에서 이제 종을 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종이 히브리인인지 타국인인지 따라서 적용법규가 달라집니다만 이 법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서 타인, 타, 타국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하면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기 쉬운 것입니다. 아마 어른 세대들은 7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 헤이트에 관하여 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 이게 막 거의 고착되어갖고 막그렇게 펼쳐졌지만 법은 1948년도에 입법이 된 거예요. <웃음> 그, 백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인 흑인 컬러들라고 이제 다른 유색 인종 제일 마지막에는 어, 인도인 인도인은 특히 제일 맨코레비줬족그 <웃음> 인도 사람들이 지금도 그 그쪽에 와서 중동하고 이 남아공 이쪽으로 와서 그 노동력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가서 돈 벌, 미국 가서 돈 벌듯이 그렇게 그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습니다. 뭐 인도, 파키스탄, 뭐 이, 이런 쪽, 그 방글라데시 이쪽의 사람들이 돈 벌로 중동, 저, 두바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또그또또 그, 또, 또 가는 게 이제 남아공 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하층민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란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그, 제일 하류로 보였는가 봐요. 흑인, 흑인. 흑인들도 우리, 우리보다는 위에 둔 거예요. 근데, 백인, 이따도 나오지만, 백인은, 백인도 백인 신자, 불신자. 흑인도 흑인 신자, 부, 불신자. 이렇게 갈르고, 또, 이제, 그, 유색인종들도 다 그렇게 갈랐어요. 그 나중에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그 아이 금방 생각났다 했지. 말하다 잊어버렸네 그 백인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제가 금방 잊어버렸네요 <웃음> 그렇게 분리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문화적으로나 이게 모든 정신 사상적으로나 모든 면에 비교해 볼때 같이 할수 없는 존재, 똑같은 일을 같이 할수 없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하려면 너무 이게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 더딘 거예요.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끼리 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끼리 하자는 거예요.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잘할 수,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말, 말하자면, 이게 불, 분립해서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주의예요. 표방은 그렇게 해요. 분립해서 같이 살자, 같이 잘 살고 나중에 같이 되자, 이거죠. 표방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너네들은 수준이 떨어지니까, 성경적으로, 인정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질이 떨어지니까 우리 밑에 와, 이거예요. 우린 밑에 오라고. 우리랑, 우리는 너희랑 같이 갈수 없어. 같은 걸 논의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거만한 그 태도입니까? 이 바울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의 선진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 빌립이 가서 기꺼이 흑인인데 그 가서 도와줬고 어 동동하게 하나님의 세례를 준다는 건 같은 민족이라고 여겨 주는 거예요. 그거 그 그런데 이게 이게 누가 그랬냐면 화란의 그 개혁파 교인들이 그랬대. 나만 뭐. 이거는 이웃 사랑이에이 벌써 자기를 그 높이는 그런 그 우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별 정책을 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아까 뭐 노숙자, 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내 친구, 한센 한센병 걸린 사람들, 한센지병 걸린 이런 사람들이 친구라고 하기 생피하잖아요. 어디 길 가는데 아주 품이 있게 옷 입고 가는데 저기서 노숙자가 친구라고 와보세요. 막, 장애자가 막 와가지고 끌어 안고 그러면 아마 넌덜머리 날 거예요, 아마.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 그걸 주님이 아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기 지금 그, 그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는 이웃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내면으로는 차별 정책을 피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수준 떨어지는 사람은 좀 배워. 이제 수준 높은 격이 높은 사람의 말을 잘 배워야 된다고. 이게 벌써 분리시켜 놓는다. 분리 시켜 그, 놓는 분리. 그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러잖아요. 그 분리시키는 기도예요. 내가 저 죄인들하고 달르다. 저 죄인들, 악인들하고도 다, 다 다르다는 것. 자기 다르다는 것만 차별하는 것.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그건 이웃사람은 아니, 이웃, 이제, 이제 완전히 계층사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주님은 문둥병자도 가까이 하시고, 뭐, 뭐, 그 흑인들도 가까이 하시고 뭐 가까이 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주님의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뭐 복음 전하러 갈때다 그런 그런 사람들 뭐다 터키 사람들 다 혼족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해. 원래는 주님이 그렇게 안 그랬던데,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면,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객이 되었서 이게 애국당에서 노에 노릇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슨 백인이고, 뭐 샘족이고, 뭐 어쩌고 해봐야, 그애굽이면 애굽, 타국 그 구수인들 아니에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 그 사람들 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웃음> 근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갈? 그걸 갈려고 하니? <웃음> 이스라엘에게 이웃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할수 있는 대로 타국인도 사랑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들은요 말도 안 되는 시린종들한테도 나가지 않습니다 가서 잡혀 먹으면 잡혀 먹은 줄 알면서 그 뒤를 또 가기를 소원하고 가고 그러니까 그그 그, 그거는요 주님이 잡혀 먹기 위해 서 어떻게 보면 시린종들한테 와서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네들을 살리려고 온 사람을 잡아먹은 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만 식인중한테갈수 있죠. 누구한테나 갈수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인간이 죄가 조금만 뭐 들어가면 차별을 해버리는데 그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유구 무원이 됩니다. 유구 모 <웃음> 이웃을 진짜 배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니까, 헬라이나 종이나 야마이나 그리 도 안에서 하나라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양반상, 백정들하고 저기 그 승, 승동교회가 그랬는데, 그, 토마스모 목사, 라고 생각,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 양반이 백정들한테 복음을 전해. 근데 그 양반들 중에 뭐 국립, 저 이제, 내무 대신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복음을 받아서 한교회에 있는데. 처음에는 그 백정 중에서 장로가 뽑혀져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 많으니까. <웃음> 인원적으로 더 많으니까. 그니까 러 그거 못 견뎌가지고 또 따로 분립했었는데 이 백정교회는 부흥했는데이 양반교회는 쪼그라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합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저쪽도 그래. 저기, 저기, 저기. 전주 지역의 그 기억자교회. 거기도 그런, 그런 이야기가. 그, 그, 제주도에서, 우리가 그, 김홍전 목사님 그, 그래서 본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올라온 그 종을, 그, <웃음> 그 신학, 자기, 지주가 같은 교회는 목사람이 그 먼저 제 장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신학을 시켰, 총회장을 두 번씩이나 시켰다고. <웃음> 그, 조세영 씨, 아버지, 아버지가 되는, 국, 국, 국회의원 조세영 씨 아버지. 조덕현인가, 지금, 조덕현인가, 지금, 지금 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주님의 복음물을 제대로 받,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어, 이 타국인, 이방인도 절대 내 자식 같이 대한 거. 차별하지 않네. 우리가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자식 먹기는 거하고 주의 그 이웃들을 먹기는 거하고 차별 차별을 두잖아요. 아무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만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의 아내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실계명과 충돌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웃의 남종과 여종 그 소나 낙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웃음>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네 유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별히, 함께 언약 공동체를 이룬 형제들을 대할 때,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가깝게 해야 되죠. 육신의 형제는 여기서 뭐한 5, 60년 같이 있, 있, 있으면 잘 있는 거죠. 예? 5, 60년. 근데 영적인 형제들은 영원토록 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행시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말이지, 자기 가솔들을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취해 가는 거지. 이제 주 안에서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괜히 다른 거 가족들한테 하는 걸 가지고 광을 낸다. <웃음>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건데 당연히 하는 거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만 특별히 이제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서 뺄셈을 하지 말고 덧셈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의식이 있으면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심지어 친구도 원수로 만듭니다. 그러나 신자는 뺄 셈이 아니라 덧 셈을 해야 됩니다. 누구는 빼고, 누구는 빼고 아니라 다 더, 셈할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그 외에 넓게 또다 포용할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짐 되면 다 왼수로 생각하니까, 왼수 5만원, 뭐 10만원. 뭐 그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막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도, 귀찮은 사람이 와서 억지로 뭐 하면 왼수. 근데 원수도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덧셈을 하는 사람이 이제 원수 친구도 만드는 거예요. 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로. 그러니까, 철저히 그,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하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까 뭐, 1편 112편, 그, 끝부분에서도 나와 있지만, 주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하는 거. 의인은 의인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우리는 너무도 편협해서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운운하면서 친구도 원수로 만들어요 원칙주의자가 좋은 것 같지만요 진짜 안좋아요 자기한테는 원칙주의가 돼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포용력이 있는, 아주 관용한 사람이 돼야 돼. 자기를 관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탁 배척해버려. 조금만 틀려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뭐 맞지 않으면 사이가 틀어져. 그냥 몇 년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려. 기분 나쁘다. 이런 지독한 자기 사랑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개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탐심을 폼하지 그 않는요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살펴 십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아주 구체적입니다. 십계명은 많은 계명들과 달리 탐심 곧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일계명도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물론 공경하라는 오계명도 마음의 태도를 1차적으로 다룬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외형적인 의무도 요구합니다. 노골적으로 탐, 저,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는 사실 식혜명이죠. 주님께서 고르반 문제를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점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르반은 뭐,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고, 부모한테 드릴 거를 드리지 않는 거죠. 결국, 재물에 탐심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기 책임을 사랑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을, 어, 따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536년, 일차포로에서 귀환이 있잖아. 일차포로 귀환이 있고 계속 이제 귀환이인데 돌아와서 우리가 나라가 외망했냐? 율법을 잘안 지켜서 그랬다 해가지고 율법을 강화하는 일을 해서 그것이 이제 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율법을 그더잘 지키려고 했다면 아 좋은 전통이 될법 했는데 그거를 그, 율법주의적으로, 결의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주석을 붙이고, 그런 지혜를 짜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완전히, 그, 엇나가게 <웃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사람, 사람의 전통이 되는 거죠. 부모로 공동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모의 필요를 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이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하나님 핑계대고 갔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두고 그것도 고르반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정신적으로는. 그만큼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지킨다고 어, 그 자기 책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웃음>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는 그것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런 그런 부분서 음. 어떤 걸 크게 보시는지 아신다고. 5계명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 동시에 구체적인 행동을 직접 요구하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여서 1계명은 훨씬 마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계명도 살짝 다르고 5개명도 살짝 다르지만 10개명은 중점적으로 다룬다. 10개명 탐심은 구체적인 외형적인 행위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탐심이 죄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기 쉽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는 탐심을 장려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헬라주의의 그 근간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지식으로 자랑하고, 그 물질로 자랑하고, 명예로 자랑하고,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 헬라주의의 그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장려한다면 어린 아이가 한 손에 음식을 주는 것으로 모자라 다른 한 손으로도 음식을 주려고 할때 어른들은 그 아이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상 지나가기 어려운 학교이지만 욕심을 내보라고 권합니다. 심지어 이 사회는 점점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밟아 죽여야 하는 정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런 사회에 살면 더욱이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쉽게 탐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탐심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그, 돈벌이 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죠. 부동산으로. 돈안 되는데 투자를 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에?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근데 주님이 그 미쳤다라고 보는 그게 어디, 그 경계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게 미친 거예요, 사실은. 물질 쫓아가는 게 미친 거예요. 진짜 써야 될때안 안 쓰는 게 미친 거죠. 진짜 써야 될 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뭘 소유했다는데 의의를 두잖아요. 세상 사람들. 근데 주님 나라에서는 그걸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의의가 갈려요. 그러니까, 그걸, 그게 이제 조그만 차인것 같아도,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 엄청난 차이입니다. 천로역정 또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그 재판관이 그그 그 허영시 그그 그 아주 그그 교원시의 그 재판관이 얼마나 그 저기 이 순례객을 비방하고 욕하는지 몰라요. 자기네 방식대로 안 산다. 다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그, 미친 듯이 술래의 길을 걸어간다고 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형죄를 아주, 아니, 논죄를 해버려요. 세상에서 신, 신자를 그렇게 논죄를 해버려요. 거꾸로 살아가니까. 세상 방식대로 안 살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 잘 알아야 돼. 정, 이 정글이처럼 변해가는데, 우리도 이 정글 쪽에서 어떻게 살아남려고 어떻게든지 뭐든지 손에 쥐려고 하면, 이제 더 정글이 돼가는 거죠. 신, 자가더 손을 펼줄 알아야 돼. 손을 펼줄 알아야 돼. 바울사도의 자전적 고백에서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하였다 하고 특별히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율법의 거룩한 빛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잘못했나 하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자기 죄를 그냥 지나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우리 인생은 겸손히 자기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 지은 사람이 되려 큰소리 칩니다. 나는 사람인데 뭐, 나는 사람인, 그치 뭐,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죠. 더큰 소리 치면, 궁지에 몰리면. <웃음>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뭘 맛있는 거를 먹을 걸 생각하면요. 아, 먹어야 될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 먹어, 뭐 먹고 싶은지를 생각 못한다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게 들어오고 온통 지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먹든지 말든지, 내 코가 썩 잔든지. 더욱이 탐내는 대상이나 내용이 일반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평가받는 것일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훌륭한 도덕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회사업가가 되었다. 그때까지는 내가 허리띠를 졸라맨다. 주님은 과정을 보시지 결과를 안 봐요. 과정이, 과정 속에 펴는 게 없는데 결과적으로 펴지질 않아요. 어떻게 내가 이걸 쥐, 쥐었는데 왜 펴? 근데 과정 속에서 핀 사람은 결과적으로도 핀 거죠. 손을 펼줄 아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펴봤기 때문에. 음. 이게, 이자기 뒤에 뭐 나중에 뭐 하지 뭐좀 여유있으면 하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세상 사람에서는 그렇게 아 모아 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러면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생각하라 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한다면 그에게 내 생명이 무엇이냐? 내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게뭐예 허탄하다. 이게, 이제, 이제 야고보 선전하고 똑같아요. 내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할 거야. 그러고 어느 지방에 가서 장사를 하는 거죠. 예? 이러면서. 왜냐면, 내심으로는 욕심으로 가면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게 허탄한 자랑이죠. 근데 과정 속에서 그 허탄하다는 것은 믿없지 않다는 말이에요. 믿지않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허탄한 자. 그러니까 믿음직한 거는 현장에서 손을 펴는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죠. 현장에서 손을 펴는 사람이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이 많아 믿업지 않다. 저 사람 말은 뻥이야. 이게 뻥. 저 <웃음> 나중에 뭐 한대. 그러니까 다 뻥이지 뭐. 담봉이 나중에 뭐 한다는 건 담봉이래니까요. <웃음> 그러니까 그호탄한 자랑이라는 게뻥 자랑하는 게뻥 자랑. <웃음>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 이게 과, 하루하루 이게 믿어온 삶을 살아, 믿음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과정을 사, 과정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제 제한적 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점점 줄어들지 그러니까 더 이제 지근한 마음 더 애틋한 마음 그렇게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그런거지 그래 그런 정서가 없는게 이상한거죠 믿없지 않은거 그게 허탈한거예요 <웃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저기 둔화됐는데 그런 걸 민감하게 생각할 줄 알아요. 진짜 그래서 내가 말한 마디라도 저 사람 상처 입히지 않았나? 저 사람 진짜 태우는 일을 하지 않고 허무는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야지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과정을 그야말로 개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과도 이제. 개무시당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하지만 공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개무시하지만 주님은 공의로 잘라내십니다. 누구보다 낫기 위해서 도덕실천 무엇이 되어보려고 하고 나아가 그렇게 장담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과정의 삶과 정반대 정반대. 참된 도덕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겸손히 그리토를 믿고 의지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때 눈, 아, 저 눈을 닫을 때, 잠, 잠들 때 이게 사실 사, 사망과 같아요. 아침에는 부활하는 거하고 같아요. 자고 일어나는 건 죽었다 다시 깨는 거하고 같아요. 휴식이지만 그 그걸 사실 우리 현자에서 맨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죽 죽기 직전에 자신을 하루를 돌아볼 때 하루도 인생이잖아. 그 돌아보면 죽음 직전에 그것이 내가 돌아볼 게뭘 돌아보겠어요? 과정을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나도또 똑같이 그 짓을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과정 속에서, 아, 저 사람, 그래야 저 사람이 저기 작은 일에도 아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큰, 큰거 해도 저 사람 저거 진짜 무슨 저희가 뭐야. <웃음> 과정이 저희 저희가 그그 과정 속에서 안 드러난 사람은 큰거할 때도 저희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믿어 믿어온 관계는 과정이 좋은 관계예요. 과정이 믿어온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그런 걸 우리가 과정이 이 돕는 자로서 믿어온 존재로서 탐심 이 제거된 존재로서 이렇게 그 상대를 대해야 그게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다시 겸손히 주님의 뜻, 뜻을 좇아 살면서 하나님을 기,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또죄 문제를 그 막. <웃음> 그 드러내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하는 건데. <웃음> 그, 그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체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안식일을 깨지 않도록 하잖아요.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그, 그 내가 지킨다고 다른 내 종들을 그 범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안시을를 그,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그 죄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진짜 이게, 그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아서 무념, 무상, 무욕, 뭐 이걸 그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 그야말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야 돼.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욕심을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뭘 공부를 해도 이웃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어도 이웃을 위해서 벌고, 예? 그, 그, 그렇게 하고, 진짜 돕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과정이. 죽어라 하고, 그냥, 나, 내 미래를 위해서 한다. 이게 세상 사람이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게참 많아요. 그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